오징어 20마리를 노익해왔어요 오징어 순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타먹는 것처럼 전으로도 붙여 먹어볼게요 재료는 부추, 양파, 당근, 가른고기 두부, 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징어 20마리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를 보면 귀를 위로 올라오게 잡고 똑 하면 떨어져요 뭐 떨어진 거뼈야 그래서 손가락을 살짝 집어넣어서 안에를 뜯어주세요 내장이랑 뼈가 분리가 돼요 그다음에 쏙! 그리고 안에 남아있는 이런 자질구레한 내장을 제일 중요한 거 됐다! 오징어 뼈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몸통 손질은 끝났고요 아무것도 안 껍질도 안 벗기고? 이 상태로 끝이에요 눈 사이를 과감하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다음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쏙 누르면 입이 튀어나와요. 오. 이 부분도 뽁! 여기 있는 빨판을 한번 손으로 이렇게 싹큰 빨판들도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손으로 쏙별 맛이 없으니까요. 빨판은 딱딱하기만 하고 끊었어요 응, 음? 내장을 이렇 버리는 거? 당연하지요. 그럼 숙련된 조교의 연속댁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잇! 망했어. 숙련된 조교는 개뿔. 땡! 야. 아, 마 아파. 오시게. 당연하게 이제 내가 하는 게될까 아, 어, 이 빼야지. 아, 뺐어? 응. 오, 생각 근데 잘 나온다. 으. <웃음> 이렇게 다 잘라내는 거? 그냥 쭉 올려. 이렇게? 응. 손으로 잡아뜯어. 이렇게 해도 돼? 응. 이게 빠져야 되는 거구나? 응. 쭉한는거 같아. 응, 잘해, 잘해, 잘해, 잘해. 그러니까 계속해. 여기 먹물로 먹물 파스타도할수 있나? 응. 응. 음. 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네 둘이 하니까 금방 해 금방 해 역시 오징어 다리를 깨끗하게 씻어왔어요 오징어 다리는 적당하게 한 1cm 미만 사이즈로 잘라서 오징어 순대 소금 만들게요 가위로 잘라도 되지 않을까? 안 잘려 생각보다 다리는 미끌미끌해서 또한번 해봐야지 이런 것도 못 참지 왜 도대체 그런 걸못 참는 거야? 다른 걸 찾지 마 잘리는디? 뭔 음, 잘리기는 하는데 한1 0 0만용 걸려. 힘내 그런 것 같다. 하나씩 잘라야 되는데? 응. 음. 오징어 다리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반만 넣고 반은 그냥 저녁 반찬으로 볶아 먹을게요. 아 너무 좋아요. <웃음> 체력소이 어느 정도만 빼면 될까요? 아그 손질해가지고 해야 돼. 넌그거나이라고 있어라. 신선도를 위해서 잠시 화면에 남이 봐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반찬 어떻게 할수 있어? 안 매운 거 추가로 넣고 볶지 뭐. 너무 좋아. 아, 행복해요. 와, 오두방정 진짜. 굉장히 잡도로 내려치는 것 같은걸? 어쩔 수 없어. 그러려니. 해. 거만 좀쳐 집어먹으라고. 이거는 제가 4시간 동안 집에서 눌러놓은 두부고요. 막 마트에서 데리고 온 따끈! 차리 찬 두부예요. 따끈한 거야 차가운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해 보시면은 두께 차이가 거의 두배 낮았다 어떤 방식이냐 아래다가 볼을 두시고 그 위에 편편한 채반을 하나 올리세요 그다음 행주나 면뽀 깐 다음에 두부를 놔주시고요 덮어주세요 곱게 포장이 됐죠 그 위에 냄비에 물을 펑펑 <웃음> 받아서 올려놓으시면 돼요 쓰러지는 게 걱정되시면은 이 상태에서 눌러주세요. 물 없이도 눌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번 볼게요. 우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음. 이렇게 두면 알아서 빠져요, 물이.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두부가 돼요. 탄력이 어묵 같아요, 꼭. 그러다 물에 빠트리면 우리 다시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아. 두부를 또 하나 눌러줄게요. 잠깐, 어씨, 불안. 할수 있어! 이제 속을 만들어 볼게요. 다진 오징어 살에 물기를 꼭짜둔 우리 두부씨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으깨서 해줄게요. 물기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포슬포슬해졌어요 여기에 돼지고기를 넣어주고요. 양파, 부추, 탕근. 마늘이랑 소금이랑 주세요. 죽일까? 아니야. 요거를 이렇게 먼저 살짝 섞어둘게요. 후추는 안 들어가나요? 아, 후추랑 생강가루주요 제일 나. 근데 일렀어 부어주세요. <웃음> 사랑한다. 죽일까? 됐다. 음, 응?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너는 왜 항상 매번 나에게 작은 불을 주는 거니? 가능할 거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택도 없었다. 그러지. 만은 죽겠습니다. 어, 그렇게 두 큰술. 한 큰술. 좋아요. 응. 됐어. 얼마나? 아주 조금만. 쪼... 뭐? 미망스치키샤키샤키샤키 음, 됐어. 음, 재료가 잘 어울러지게 반죽을 해주세요. 음 색깔 너무 예쁘겠다. 마지막으로 밥을 넣겠습니다. 떡이세요? 응, 음, 밥을 마지막에. 뜨신 밥안 되는 거 아시죠, 다들? 햇반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시 찔 거기 때문에 집에 밥이 없다. 그러면 은 햇반 좋을 것 같습니다. 반죽이 어느 정도 간이 섞였으면 달걀 두 개를 넣어줄게요. 한 알에 500원. 어, 참. 어, 세상에. 달걀 두 알에 오징어랑 비슷한 가격. 반죽은 잠깐 두고 이제 오징어순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속이랑 떨어지지 말라고 접착제 역할을 할 밀가루를 넣어서 코팅을 해줄게요. 밥 숟가락으로 하나를 넣고 안를 조물조물 밀가루 털어주시고 이렇게 밀가루를 다 묻혔으면 속을 넣어줍니다 왜문명이이길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손이 짜요 이쪽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 오징어가 익으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반 정도만 채워 넣어주신다는 느낌으로 나 너무 많이 넣으면 지나네 찢어져요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만 입구 부분을 눌러준 다음에 이수식이나 이런 기다란 산적 고치로 속이 익으면서 안피져나오게 찔러주세요. 끝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끝납니다. 오슈. 자연스럽다. 응. 갑다 나이 사랑하는 동생. 겉에는 묻히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쪼레비기 때문에. 좀 아, 속이지 많이 남을 것 같으니 불안한 느낌. 그냥 동그란빵음 그것도 괜찮겠다. 음. 그 정도면? 자산하도로 그건 아니고요 아! 잘못 잘랐어 너가 안 잡아줘서 아 그럼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 누가 봐도 자르고 있잖아요 그럼 오셔야죠 아, 눈이 내가 네개가 아니라고 아네개가 돼야지 <웃음> 마지막! 너만 마지막 아 아까 전에 남은 밀가루 좀 잠깐 줘봐 한두 마리 분량이 남아버렸네 오늘도 분량으로도 실패 이만큼 남은 건 전어로 부쳐 먹을게요. 이제 요거는 찜통에서 20분 정도 쪄줄게요. 끓고 나서부터 20분인가요? 그렇지요. 내가 20분 안 넣어야 돼. 네, 원래? 아니 이거 갖다 가지고 가서 찌면 돼. 내가 덮어줄어어 어. 아. 미끄러워 나선. 오징어 순대가 맛있게 잘 쪄졌어요. 하나도 터진 게 없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너무, 너무 좋아요. 한김 식혀서 썰면 속이 안 삐져나오고 이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꼭한김 식히고 써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징어를 식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쑤시개를 살살 돌려준 다음에 속 하면 잘 빠져요. 오늘의 맥주는 크래프트 호러스의 원스 어퍼너 타임 더블 IPA입니다 한입 하시죠 아짠 짠. 음~~ 사실 아까 썰면서 이걸 한두 개씩 뺏어 먹어 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식은 다음에 썰어야 되다 보니까 차가운 것보다 따뜻한 게 훨씬 맛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근데 얘도 맛있어 아 너무 좋아 술이 좋아? 안주가 좋아 술도 좋고 안주도 좋아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는 오징어 숙회 느낌이 더 강하다 음. 나는 이게 더 익숙한 맛이야 왜냐면 항상 이렇게 파니까 언니랑 살면서 좋은 점은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점 간만에 오는 소리 하네 한입 하실? 안 아이쿠. 좋아 클레이그라운드 <웃음> 브로얼이랑 크래프트 브로얼이랑 비교하면? 둘다 좋아 세상에 나쁜 맥주는 없거든 여러분 맥주는 벌써 파는 것보다 확실히 채수가 스며들어서 되게 부드러워 속이 싹 풀어져요 결론은 맛있었다 꼭 해드려보세요. 이렇게 많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친 배합에 5분의 1 정도만 해도 다섯 마리 겉등이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목소리> <목소리> 야 와서 이거 저각을 가지고 이거 좀 뒤집어봐요. 아, 나무 다 붙네. 안 먹는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구워야 되는구나 전이라 <웃음> 얘는 좀 오래 해야 돼 가자